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CM 아이린입니다 아, 오늘은 뭐 아이린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공식 포럼 한편에서 텍스트로 출발했던 검은사담이 모험가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응. 라디오가 되고 또 보이는 라디오가 되는 즐거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부로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또이 검은사담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서운하시겠어요 더 나은 모습의 시즌2로 다시 찾아뵙거나 보다 유용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검은사방고발 공식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검은사단 시즌1 힘내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삭제될 아이템이 많이 보이네요 네, 삭제될 아이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우선 하사신 기념 행운상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하사신의 경전, 음. 또 하사신의 두루마리가 삭제될 예정이고요 하사신 사전 생성 이벤트로 지급했던 발렌시아의 모래폭풍 상자가 삭제됩니다 또 기타 투스의 증표, 용의 요람 입장권, 장어 보이세트가 삭제되고요 <웃음> 또 혼돈의 균열 발생, 도전하라 대사망 미션 이벤트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뭐막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요 공지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종료되는 이벤트와 삭제될 아이템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을 확인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드리곤 했는데요. 지난주 검은사담 댓글에 어, 게임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한 것처럼 비칠 음... 수 있다 또 자주 대본을 확인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좀 아쉽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네. 시즌 1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을까 더 편안하게 전달해드리고 싶다 라는 마음은 계속 커지는데 항상 죄송합니다 한마디 살짝 청원을 해보자면 이... 대본도 결국은 아이린이 직접 작성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검은사담 자체가 목요일에 아, 촬영을 하고 네네네. 목요일에 편집이 돼서 금요일에 나가는 좀좀 네. 숨가쁘다 좀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큼한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린이봐 아, 그래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아, 그렇게 드라이하게 말하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런 게좀 있을 줄알았지 아, 감사합니다. 그게 뭐야? 진정성 그게 뭐야? 있는 감사 아네 이번주에 그 아크메이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됐는데 모험가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땠나요? 아크메이지가 기존에 비해서 빠르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거리를 벌리고 또다시 공격하고 으흠. 뒤로 물러나는 네, 이런 모습이 조금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좀 공격 속도가 상향된 기술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확실히 공격 속도가 변화한 걸 체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잔류 번개 슈퍼모효과가 전광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술을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랐다라는 말씀도 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아크 매지션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소위 장판이라고 하죠 아 그쵸 그쵸 네,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면서 원거리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음. 네, 그런 모습이 많이 부각되는 업데이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이다 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그 한방이 없다라는 느낌에서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강력한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정신력이 회복되는 속도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재사용 대기시간만큼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음. 계속해서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량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음. 네. 건의하면 또 사실 뭐 다른 클래스 모험가 여러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개발자의 편지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클래스에 기력을 살리는 업데이트가 꾸준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업데이트들이 7월 또는 8월 내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만큼 조금 더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그런 서운함과 답답함을 저도 공감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꾸준히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클래스를 체험해 보고 싶은데 혹은 이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스로 변경을 해보고 싶은데 클래스 변경권이 사라진 면 어쩌나라는 염려를 음, 보내주신 분들도 저도 었어요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런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이런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 <웃음> 네. 이런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 <웃음> 네, 이런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담아서 클래스 변경권 세트의 지급기한 또 사용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의 편지 또는 패치노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밸런스 패치 소식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를 해주시는데 뭔가 약속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이 쓰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게이 제가 아이린만 보내지 말고 저도 같이 가서 덜어드루도 <웃음> 하고 오겠습니다. 연장된 게몇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우선 태축제 태고 아이템 교환소 네. 태고 등급의 장신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음흠. 이벤트죠. 화사신 출시 기념 프리미엄 출석부 이벤트가 연장이 되고요. 우두머리 소탕 대작전 거점전 공성전 장력은 대폭상향 이벤트 기간도 늘어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태축제라든지 프리미엄 출석부 기간이 늘어나면 좋은 장비와 장신구들 얻을 수 있는데 여유가 생겨서 신규나 복귀 모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을 위한 이벤트 연장 또는 업데이트 뿐만 아니라 기존 모험가 분들도 어? 잠깐 혼란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월드 우드머리 출연 시간들이요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월드 우드머리에 출연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다라는 음 부분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도록 개선이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렇게 또 검은사담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제가 항상 모 하셨을 때, 방송 끝날 때 에이든에게 이렇게 소감을 물어보거든요 아, 네. 아이린은 어떻게 하셨나요? 시즌원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댓글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따끔한 말씀을 들려주신 분들도 계셨고 아 진짜로 이 아이템 사용하지 않고 가방에 두고 음 있었는데 덕분에 쓸수 있었다. 뭐, 내 집. 어, 이런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걸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빨리 주말에 참여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네. 이럴 때는 항상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더 감사하고 또 뿌듯했습니다 검은사담을 진행하기 전에는 권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고라도 해달라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웃음> 알면안다고라도 해줘 약간 듣긴 한 거야 막 이런, 맞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인지하고 있다는 건 알겠으니까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라고 방향이 점점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움을 많이 긁어드리지 않았나 하면서도 <웃음> 이제 한 가지 과제를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 과제도 수행을 하고 완수를 해서 모험가 분들께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또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안녕